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전청년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팁 영상으로 갤럭시 워치 3티모니 교통카드 등록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워치3를 처음 봤을 때 삼성페이 앱이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실행해보니 아쉽게도 카드 등록이 안되더라고요. 현재 기어 시리즈와 해외에서밖에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치 관련 앱을 설치 중 필수 앱에 티머니가 나와있더라고요. 이거다 싶었고 대중교통 이용 시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매우 편리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티머니 교통카드 등록 방법을 알아볼게요. <웃음> 갤럭시워치3에 티머니 교통카드를 등록하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 첫째는 스마트폰과 워치 두군모두에 티머니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미 삼성페이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알고 있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의 카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앱을 설치하고 워치에서 앱을 실행하면 스마트폰에서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팀원이 갤럭시 워치 앱을 실행하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필수 항목 동의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팀원이 아이디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만약 사용하고 있던 팀원이 아이디가 있다면 기존 아이디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가입 절차가 끝나면 결제 방식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삼성페이와 같이 선불과 후불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선불의 경우 본인의 카드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지만 후불의 경우 필수로 본인의 카드가 있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는 후불이 편해서 후불을 선택했습니다 신용카드 정보 입력이 끝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모든 과정을 끝내는데 대략 5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그리고 중간에 주의사항이 나오는데요 티머니 실물 카드 잔액과 포인트는 연동되지 않고 삼성페이 등록과는 별개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갤럭시 워치를 중고로 판매하실 분들은 판매 전꼭 스마트폰 앱에서 서비스 등록 해제를 하셔야 합니다 워치에서 변경해야 할 설정도 있는데요 NFC는 사용으로 고치고 왼손 또는 오른손 착용에 대한 값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센서는 시계 상단부이니까 결제 또는 대중교통 탑승시 이 부분으로 터치하시면 인식률이 높습니다. 특히 결제 시에는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면 인식이 잘 안되더라고요. 끝으로 삼성페이가 지원되면 좋겠지만 아직 이렇다 할 정보는 나와있지 않은 상태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팀원이 교통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웠으니 갤럭시 워치를 사용 중인 분들이라면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